이제까지는 만약에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금속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목공용 원형톱이 아닌 금속용 원형톱을 사용하셔야 됐고요. 그리고 고속 절단기가 아닌 금속 전용 절단기 저속 절단기라고도 하죠.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고속 절단기에다가 금속 전용 날을 꼽아서 사용하시면 또이 제품 또한 회전수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팁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금속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금속 전용 기계를 사고 거기에 금속 전용 원형톱 날을 끼워서 사용하는 게좀보 편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괜찮은 금속용 원형톱날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건 혹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내가 가진 원형톱에 지금 날만 금속용 톱날로 바꿔서 금속을 절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답변 드리는 게 만약에 내가 가진 기계가 나무를 자르는 목공용 원형톱일 경우에는 날만 금속용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금속을 자를 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금속용 날의 재질이 초경입니다. 텅스텐. 그래서 초경 팁이 부착되어 있는 이 금속용 원형 톱날은 회전수가 빠르게 됐을 때 금속이라는 모자에 갖다 대게 되면 은 팁이 다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금속을 전용으로 자르실 거라면 금속용 원형 톱 메탈 쏘라고도 하죠. 저속입니다. 그거는 제품이 돌아가 회전수가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계에 금속용 원형톱날을 장착해서 쓰시길 권장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맥스기어라는 제품이 출시를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반 목재용 원형톱, 그러니까 회전수 RPM이 높은 제품에도 지금 이 날을 장착해서 각관이나 금속용의 모재들을 절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직접 절단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핸드그라인더에 장착할 수 있는 4인치부터 고속절단기에 장착할 수 있는 14인치까지 날의 종류들이 나와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맥스기어라는 금속용 원형톱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진 원형톱 그리고 고속절단기를 가지신 분들께서 금속을 절단하려고 했을 때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다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특징들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 제가 일단 한번 열어보면 지금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내가 자르려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 올바른 파지법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할 때 주의점 그리고 공회전 방지 용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원형톱의 경우 기본 내경은 20mm로 나오지만 혹시나 내가 가진 원형톱에 내경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가락지를 장착하게 되면 내경이 다른 기계도 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날을 한번 열어보면 날 보호 조명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처음에 벗겨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벗겨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에 붙어있는 것들이 지금 서메트 팁입니다. 서메트 팁 서메트 팁은 세라믹과 금속, 메탈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내진 물질을 서메트라고 하는데 이서메트 장착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빠른 고속 절단을 하더라도 금속을 절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팁의 두께가 얇아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더라도 부하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이 날의 지금 구조가 형성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판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전부 다 레이저로 구멍을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날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은 첫번째 날이 회전하면서 금속을 절단할 때 공기를 통하게 시켜서 열을 빨리 식혀줍니다. 그 두번째 여기 지금 레이저로 구멍을 내놨는 사이에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날이 회전할 때 떨리거나 진동 소음을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소한 날 한장으로 보이지만 서메트 팁을 장착을 해서 얇고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돌아가게끔 만들었는 부분이랑 레이저 구멍을 내서 열을 식혀주면서 그 안에 실리콘 충진제를 넣어서 진동까지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날이 지금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금속날을 지금 원형톱에 장착해서도 절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14인치 12인치의 경우 일반 고속 절단기에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보고 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금속 절단기로 내가 금속이라는 모재를 내려서 절단할 때 금속 모재를 놓아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꽂고 자르게 되면은 날의 마모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절단력도 떨어지는데 반해 정확하게 모재를 파지하고 절단했을 때는 절단속도도 빨라지고 날의 수명도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원형톱으로 먼저 절단을 한번 해볼텐데요. 자 이렇게 원형톱이다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지금 여기 두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목공용 원형톱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메탈전용 금속 원형톱입니다 메탈수라고도 하죠. 일단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한번 보시면 금속용 원형톱의 경우 최대 RPM이 3600입니다. 이 기계의 최대 RPM이 근데 지금 목공용 원형톱들 한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5100 RPM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7인치 유선 원형톱의 경우 지금 최대 RPM이 5500 RPM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지금 목공용 원형톱에 금속용 날을 장착해서 이 금속이라는 모재를 절단할 수가 없지만 지금 맥스기어라는 제품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가장 높은 5,500rpm을 가진 유선 원형톱에 맥스기어 금속용 날을 장착을 해서 여기 앞에 있는 모재들을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를 장착해 볼 텐데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자, 기억을 하실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회전하는 기계들, 각도 절단기, 원형톱, 고속 절단기, 예초기, 그라인더 전부 다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기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라인더든 각도 절단기든 원형톱이든 회전하는 방향이 푸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풀리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이제 꽂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풀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을 장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을 장착하실 때도 이 날에도 날의 회전 방향이 적혀있습니다. 이거랑 기계가 회전하는 방향이랑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날을 장착을 했고요. 이 금속을 절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나무를 자를 때와 다르게 파편이 얼굴로 튀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찰가루가. 그래서 웬만하면 은 얼굴을 전부 다 가려줄 수 있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신 다음에 절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원형 파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우스 파이프인데 이게 이거를 일단 절단을 해보고 조금 더 굵은 각간 조금 더 굵은 또 원형 파이프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모재에 갖다 대지 마시고 전원을 켜고 최대 RPM에 도달하는 데까지 한 2초 정도 걸리니까 1 이후에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모재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우와 한번더 아니 이게 모재에 열도 안 나고 원래 잡으면 뜨거워야 되는데 단면도 지금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야 진짜 신기하네 이거 가보겠습니다 자 1, <놀람> 2 <놀람> 지금 여기 잘린 단면을 보시면 혹시나 그라인더나 이렇게 절단석으로 잘랐을 때랑은 다르게 단면이 정말 깨끗하게 나오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모재에 열을 주지 않다 보니까 연속 작업이 계속해서 가능한 타입입니다. 너무 잘 잘려서 신기한데 조금만 더 굵은 모재로 바꿔서 잘라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잘라는 파이프가 이거고요. 지금 이거보다 좀더 굵은 두께를 가진 원형 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나레 스펙이 3mm까지는 절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5,500rpm 에서 금속날만 바꿔서 이렇게 자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대 rpm 도하고 우와, 간다. 자, 지금 이렇게 굵은 파이프를 잘라도 단면은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지금 둘다 단면이 정말 깨끗하게 나오고 지금 금방 잘랐는 건데도 잡아도 그냥 살짝 미지근한 정도밖에 안 되고 뜨겁진 않습니다. 정도로 굵은 모자를 잘랐을 때도 충분히 잘라내는데 이번에는 각간 각관, 사각형 각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와 진짜 부드럽게 싹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느낌 좋다 자, 한번더 가볼게요 지금 사각 파이프를 잘라봐도 틴저 단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게 절단석으로 잘랐을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절단이 너무 잘 됐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모재를 스텐 파이프로 바꿨습니다. 스텐. 요것도 제가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스텐을 자르니까 철을 자를 때보다 조금은 힘이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스텐을 절단하더라도 지금 뜨겁지 않습니다. 또 바로 떨어진 걸 지금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절단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날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코드를 뽑고 항상 날의 손이 가야 될 때는 전원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팁이 부러졌는지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게 일반 금속용 날이었으면 날이 다 부러졌습니다. 이 팁이. 근데 지금 팁이 부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새 날을 장착 이제껏 계속해서 잘라봤는데도 팁이 부러지거나 손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지금 원위치까지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5500rpm이라는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하는 기계에 날만 큼속날로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운 원형 파이프 그리고 스덴 파이프까지 절단이 깔끔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다시 제가 앞에 고속절단기로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맥스기어 날을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맥스기어 12인치의 경우 최대 RPM이 4200RPM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인치의 경우 3800RPM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고속절단기의 스펙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3800에서 4200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요 기계의 경우 3800RPM 을 가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14인치 12인치 둘다 써도 무방한데 제가 지금 14인치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이 날을 끼워서 이렇게 내렸을 때이 날이 땅바닥을 대어서 팁을 계속 갈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고속 절단기에 쓰실 때는 12인치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를 수 있는 모재의 굵기는 얇아지지만 고속 절단기의 금액이 보통 한 10만원 초반선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절단기를 사려면 5, 6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고속 절단기에 이렇게 날만 금속 날로 장착을 해서 이런 모재들을 자를 수 있다.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12인치 맥스기어 금속날을 장착을 할 예정이고요 12인치 14인치의 경우는 이 지금 공회전을 방지하는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착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두시면 여기에다가 다시 이 볼트와 덧트가 맞물려서 잡아줄 경우에 공회전하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12인치 14인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레이저로 홈을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고열 실리콘을 장착을 시켜놔서 진동을 잡아주고 그리고 회전하면서 열을 식혀줄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있고요요 지금 나를 또 장착을 해서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를 수 있는 모제의 두께는 6mm까지 가능합니다. 6mm 두께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환봉이나 이런 거를 고속 절단기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가진 기계가 금속 절단기 저속 절단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맥스 기어나를 장착했을 때는 두꺼운 환봉까지도 충분히 절단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제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맨 똑같이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랑 기계가 회전하는 방향이랑 일치를 시켜서 꼽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공회전 방지판을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풀었던 만조와 럿들을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전하는 방향이 푸는 방향이니까 이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겠죠 지금 왼쪽으로 회전하는 기계니까. 자, 이렇게 쪼아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다시 올리시고요. 거의 보통 고속절단기들의 날을 교체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모제에 가져다 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맥스기어 원형 톱날은 4인치부터 14인치까지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런 지금 사각 파이프를 자르실 때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리실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날이 닿는 면적이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속날은 수명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항상 이 날이 진입되는 부분에 면적을 좁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령 지금 요 사각파이프를 정확하게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날이 가도록 자르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여기 지금 꼭지점 이렇게 됐을 때요 지금 꼭지점에 날이 먼저 닿도록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줍니다.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의 금속만 절단하시는 경우 날의 수명을 길게 하고 그리고 절단된 면이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제를 대서 이 절단제의 가장 모서리 부분 꼭지점에 먼저 닿도록 하시게끔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바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랐는데요. 이 단면이 진짜 금속 절단기로 잘랐는 것만큼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야, <웃음> 이게 지금 일반 고속 절단기인데 금속 날을 꼽아서 이렇게 절단이 돼 버리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일단 느낌도 너무 쉽고 빠르게 잘 잘리는데 계속해서 절단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야, 지금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잘랐는데도 깨끗한 단면이 나오게끔 잘리고 있고요. 앞에 모재들이 좀더 있는데 원형도 잘라보고 조금 더 굵은 사각파이프도 한번 절단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잘라봤는데 단면이 와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고속 절단기에 날만 벗겼을 뿐인데, 이런 결과물을 내준다는 자체가 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전부 다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일단 지금 유선원형톱 5500rpm에서 날만 금속용으로 교체했는데 앞에 이렇게 보셨다시피 많은 금속들을 절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고속절단기는 반신반이 했었는데 정말 다 잘라냈습니다. 12인치를 이렇게 고속절단기에 장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스텐파이프부터 원형파이프, 하우스파이프 전부 다 잘라내는 모습에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원형톱이 목공용이라 할지라도 이제 금속을 절단할 때 굳이 비싼 돈을 주지 않고 날만 교체를 하더라도 충분히 절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4인치부터 14인치까지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사이즈별로 최대 RPM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인치의 경우 지금 13,000 RPM을 가진 기계에 장착하더라도 충분히 금속을 절단을 할 수가 있고요. 5.5인치 147부터 외경이 160mm, 6.5인치까지는 6000rpm을 가진 기계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180mm, 185mm 이제 7인치 원형톱에 장착되는 이 금속날의 경우 5500rpm 까지 버틸 수 있는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스펙들이 한번 보시면 원형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목공용 원형톱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이 보통 한 5500에서 6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원형톱에 장착을 하더라도 이렇게 금속을 절단을 할 수가 있고 더큰 사이즈, 9인치 같은 경우는 4500r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인치의 경우는 4300rp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인치의 경우 지금 4200rpm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14인치의 경우 3800rp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려는 기계를 한 번만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기계에는 다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금속날 자체가 옆에 있는 금속 절단기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은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용량의 이 성능이 10배 정도 올라가게 되 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수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금속용 기계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은 내구성은 월등하게 훨씬 더 올라가게 돼 있고 이렇게 고속 절단기, 고속 충전 원형톱, 목공용 원형톱에 장착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7인치 날 기준 한 5만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14인치 기준 10만원 초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써메팁이 아닌 일반 초경팁으로 만들어진 금속 원형톱 날 기준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속 원형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날을 지금 맥스 기어날로 바꿔서 사용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자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기계가 이런 빠른 고속절단기 그리고 목재용 원형톱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철제를 조금 단면을 깨끗하게 몇 번만 자르면 될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날만 맥스 기어날을 장착을 하시게 되더라도 충분한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고속 절단기를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 한 3, 40만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선 원형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날만 꽂아 쓰게 될 경우 메탈톱이 대충 한 3, 40만원 선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만원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금속을 자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맥스기어날이 또 대박인 게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보통 이런 금속용 팁솔을 사용하시다가 팁이 떨어지거나 부러지셨을 때 연마나 팁을 붙이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맥스 기어 본사에는 이렇게 장비를 갖춰놓고 정확하게 내가 떨어진 부분에 나머지 날들과 똑같은 사이즈로 붙여서 연마까지 해서 에이스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이 비싼 날을 사용하다가 날 한두 개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를 해주고 이렇게 에이스가 가능한 부분도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번 보시고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각 사이즈 사이즈별로 제가 한 장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사이즈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금속을 절단하기 위해서 절단기를 사용하실 때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하실 때 날에 손이 가야 하거나 날을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항상 콘센트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 쪽으로 손이 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이 들잘 모르시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내가 잘라야 하는 모재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보통은 그냥 이런 절단기에다 바로 얹고 고정 바이스를 밀어서 이렇게 지금 절단 하실 거예요자 이렇게 되면 은 금속을 절단할 때이 날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닿게 됩니다. 이러면 처음에 진입할 때 부하도 많이 받게 되고 이 날에 무리도 많이 가기 때문에 날의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조제라는 거를 대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금속을 절단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날이 닿는 부분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를 모재는 요건데 이 모자 앞에다가 요 정도의 공간이 되게끔 보조제를 대고 이렇게 밀어서 절단을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렸을 때 날에 닿는 부분이 자 여기는 뜨게 되어있고요. 여기 지금 모서리 부분 최소한 면적만 닿으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절단되는 단면도 더 깨끗하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날의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모재가 준비가 안돼있는데 만약에 이런 철판을 절단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넓은 면 닿도록. 근데 이것 또한 가장 안정적이고 날의 수명을 길게 하면서 잘 잘리게 하는 위한 이 포지션은 이렇게 세워서 이 날이 닿는 단면이 최대한 면적이 적게 이렇게 잘라 주셔야 지만 날의 수명도 길고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다. 이 부분을 머리에 넣어두시면 금속 절단기로 모재를 절단할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 절단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날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절단기로 절단을 하실 때 정말 천천히 내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금속 절단기는 오히려 이 지금 모재의 날이 닫고 나서 진입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날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날과 모제가 되었다 떨어졌다 되었다 떨어졌다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날의 마모가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용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진입이 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돼요. 요거를 기억하셔서 금속 절단기를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